오늘요, 이제, 그, 찹쌀, 빈대떡을, 아, 밤으로 안고 놓고 하려고, 밤부터 삶으려고, 이렇게 밤. 내가 이거요, 친구에서밤 따다가, 우리 친구래 가면 없는 게 없어. 밤 따다가 내가 다섯 이렇게 깠어요. 한 스물, 다섯 개 정도 되네? 짠. 밤이요, 다 익었어요. 젓갈로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푹푹 빠개지면은 다 익은 거예 이렇게. 얘를 좀 식은 다음에, 식은 다음에 하면 좋은데 도깨비 방만이로 빠볼거예요 이게 도깨방만이 하니까 다잘안 빠지네 여기다 이렇게 내리면 되게 곱게 돼요 난 이거 지금 뜨거울 때도깨 방만이로 갈아 버렸다니 이게 좀 질게 돼 버렸네 명절에는 편한 것도 좋지만 집에서 부침것도 부치고 막 이것저것 음식하는 냄새가 나야지 사람 사는 기분도 나고 그게 좋대요. 지나가는 귀신도 냄새 맡고 가고 그게 다부대로다 사는 길이요. 냄새 맡고안 가면. <웃음> 왜안 가? 안가안 가고 누로 붙으면 어해야 배부르면 다 가. <웃음> 배부르면 다 가는 거야. 이게 좀 시간이 가도 좀 힘들고 시간이 가도 이렇게 하면 이게 버슬버슬은 좋은데 내가 빨리 하려고 도깨방 마에다 갈아버렸더니 이게 지려져갖고 좀 그러네. 이게 할 때. 어, 식은 다음해야면은더 보슬보슬해요 요거는 내가 전번 해놨던건데 되게 보슬보슬한 좋네요 절국갱이로 끼어서 이렇게 내렸거든 이거 이제 소금은 그 짠맛이 다 소금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넣으면 돼요 이거 우리는 볶은 소금이거든 이 정도 넣고 이건 자일로스 설탕 한세 이걸로 세개 정도 넣으면 되겠다 밤은 지 자체에서 단맛이 나니까 설탕 그렇게 많이 안 넣어줘도 달어 아주 맛있어 이렇게 넣 놓으면 엄청 맛있더라고 이거는 이 이거 속은 다 끝났어요 속 준비는 음 내가 이거 어 빈대떡을 부추 넣고 하고 하나는 피클 아니 피클이 아니지 비트 비트 물넣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얗게 안넣고 하고 물을 한컵 두껍정도 부어서 이제 가르면 돼가라옵니다비트물이아 이봐 너무 진하니까 너무 진하면 그 빨가면 난좀빨 저기하니까 좀 물을 여기다 좀 타야지 너무 진하지 않게 아, 이렇게 놓고 이제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이게요 찹쌀, 찹쌀가루예요 찹쌀 그 100% 어, 어떤 거는 50%가 50된 것도 있어 1 0 0로 사야지 쫀득거리고 맛있어 한컵 반씩만 할 거예요 찹쌀가루 한컵반한컵반반 반. 반. 여기도 어,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설탕도 좀 넣어주고 음. 참기름 그래서 참기름도 넣어줘야 돼. 잊어 먹을 뻔했네 참기름 좀 넣어주고 손으로 이거는 손으로 반죽해서 장갑 끼면 그냥 고무장갑에 막 묻으니까 손으로 해야 돼 이게 봉지에 든 이게 가루는 이게 쌀을 안 불리고 이게 가나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 집에서 찹쌀 이게 쌀가루 불려가지고 방앗간에 빠온 거는 물을 얼마 안 먹는데 이건 물을 많이 먹더라고 물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 부실 부실해서 100한 10ml 정도 부으면 딱 맞겠다 이게 많이 칠해질수록 더 어, 쫀득거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놓고 또다 됐어 또다 됐고 <웃음> 이렇게 음한 그래도 하나에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하얀 거 먼저, 파란 거 먼저 이렇게 빨간 거 이러면은 이게 빨간 거 속에 파란 거 조금 들어가도 표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물러 놔야 돼알 속을 이건 불을 아주 약불로 해야 돼요 불좀 세면 타. 약불 넉근하게 해야 되니까, 빨간 거부터 붙일까? 이렇게 해서, 알맹이를 하나 딱 넣어. 그래갖고, 싸는 거야. 속을. 이렇게. 이제 살짝, 살짝. 두 살짝, 살짝 눌러줘야 돼. 색 이쁘지? 아, 이쁘다, 이게. 이쁘네, 저거보다 꺼내야 돼요. 다 익었어. 어두워. 어두워. 너무 세나 지금도 엄청 약하게 불을 아주 약하게 해야 돼. 안 떨어지네. <웃음> 이제 어른들도 조금 겉 겉에가 익어야 돼. 에이 이거 베렸네. 와 베렸어 이거. 이건 실패. 그럼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 응. 저걸로 땜빵 하면 안 돼요, 여기 땜빵 해야지. 얘는 그럼 다른 색으로 땜빵해. 아닌 아니, 이걸 땜빵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그림 그려도 되겠다. 저거 색깔이 있으니까. 눌러. 아니야, 내가 하나 그림. 이걸 하이트를 만들어. 하이트. 네? 어? 너또 그림을 그린다 그래? 생각나는게 있어. 내가 이거, 이거 내가, 뭐, 내가 먹을 거니까 그냥. 시원한다 시원해 또아다 익어서 안안 안 붙을려나? 붙어 하이트 하트 하트 아 하트 하트 음. 음. 이거 만들다가 타겠다 불름께 약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렇게 삼, 삼색으로 해도 이쁘네 아까 거기다 더 불었어? 뒤집었지 <웃음> 땡! 다 했다 다 했어요 아 이제 이게 이게요 빨리 안 굳어요 참기름이 들어가서 빨리 안 굳더라고 이틀 돼도 쫀득쫀득해 아, 이게요 찹쌀 어, 종이컵으로 4개 반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아 이거 가지면 충분히 추석에 손님까지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어, 추석에 이렇게 해서 드세요 쫀득쫀득하니 맛있는 찹쌀 빈대떡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맛있다. 응? 맛있어. 응? 맛있다고.